부평구는 지난 19일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테마의 거리 일대에서 상인회와 함께 점포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8월 마지막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9일 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보육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하나금융그룹에서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산곡 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기부채납 부지에 연면적 68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평구와 하나금융그룹 간의 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북의 이동 하나 어린이집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양질의 보육 환경을 갖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부평 테마의 거리 일대에서 상윤회와 함께 점포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직접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의회 의원과 함께 직접 소독기를 들고 1시간에 걸쳐 점포와 거리를 돌며 방역에 나섰습니다. 방역 활동에 앞서 차 구청장은 상윤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과의 만남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박대진 상윤회장은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차 구청장님을 초청해 방역을 진행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테마의 거리를 만드는 건 상인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고난을 손잡고 함께 넘어야 한다고 라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최근 테마의 거리를 비롯한 부평역세권 일대를 부평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정부는 5년간 최대 120억 원을 해당 상권에 지원하게 됩니다. 부평이동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말복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경로당 세곳에 건강기원떡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5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닭강정과 건강음료를 전달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진행한 2021년도 비대면 초등학생 여름방학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평등한 우리 가족 만들기와 사춘기 과정에서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배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청천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소리 어울림 회원들과 함께 8월 중 지역 내 홀몸, 중장년 취약가구와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가구 외부 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둘레길을 산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한 회원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나오니 기분전환도 되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부평구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 심리,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방식도 진행됩니다. 23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마감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위한 5060 부평 인생학교 8기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일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커뮤니티를 구성해 진행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30명 이내로 5060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기간은 9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총 10회차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제철인 참외는 아삭하고 단맛이나 요즘 특히나 맛있어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혹시 참외 껍질을 깎아서 드시고 계신가요? 참외 노란 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부 미용과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대개 참외 껍질을 당연시 벗겨내고 먹지만 깨끗이 씻으면 껍질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가 두었다가 씻어주면 껍질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잔류 농약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참외 껍질의 비타민 C까지 놓치지 않고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